예, yeah. 리고 hey,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TV 미국 한국인의 상둥입니다 오늘은 안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레노버 컴퓨터를 레노보 아, 딱. 레노보 컴퓨터를 컴퓨... 산지 4, 4달만에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우리 집에 그 컴퓨터 말고 다른 컴퓨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일 사양이 좋은 컴퓨터라서 그걸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So, tell me what happened. Suddenly the computer stopped working. So I called them up and they said it was a, a hardware crash. And we only had it for four months. So yeah. they're gonna fix it for free, but it's gonna take at least two weeks, maybe three or four before it'll be fixed. Which means we have no computer. That's really unfair. Yeah, the normal ones m i g e like make e r c o u how can just no they, they need better c o m p u t e r b r e a k down and you have to wait 4 weeks before they will get, to, get it to you 그래서 우리 집에 다른 컴퓨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4인치가 사양을 너무 네, 좋은 사양 컴퓨터지만면돈가기 때문에 그걸 못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막은 넣을 수 있거든요. 유튜브 자체 자막은 넣을 수 있어요. 다른 컴퓨터로. 왜냐면 유튜브 자체 자막 은 좋은 컴퓨터가 필요 없거든요. 느끼에그기 때문에 난 편집을 아는 영상을 지금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고쳐질 때까지 잠깐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가끔씩 뭐 하, 일주일 이중 한 번씩 뭐 커뮤니티 같은 거에도 네. 이중 이제 커뮤니티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공혁준에 대해서 막 민폐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그리촬 네. 촬영을 옛날에 한 겁니다. 그때 한참 있죠. 가브리엘 약간 가브리엘이랑 공혁준이랑 그 약간 스캔들 같은 거 커졌나? 아, 그 사건 가브리엘 시켰잖아 비트를 팔 때. 아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찍은 영상이라 가지고 어그네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공혁준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See in a few weeks. 어서야 되는 거아니요 우리?